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이 16일 백현동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하면서 120군데가 넘는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먼지털이식으로 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 전체가 발칵 뒤집힌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반응이 좀 어이없지 않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한 짓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2017년도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그때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게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워딩 그대로입니다 이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으면 털어서라도 밝혀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120군데가 아니라 1200군데라도 탈탈 털어서 국민에게 이 인간들이 이러이러한 도둑질을 했노라고 알려야 할것 아닙니까 훔친 게 없었고 죄진 게 없었다면 10군데를 털든 100군데를 털든 뭐가 그리 겁이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진짜 적폐와 불의를 저지른 이재명과 문재인 이 캥기는 거라도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닐까요 한 사람은 국립 모텔에 다른 한 사람은 국립 여인 숙에 들어갈까봐 저렇게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 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요즘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열일한다는 뜻은 하나하나 수사에 관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사권자로서 유능한 검사들을 요소요소에 앉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만 잡아주면 되는데 뭐하러 한 장관이 일일이 간섭하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검수한 박을 밀어붙임으로써 검사들 전체를 속된 말로 독이 오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검사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 검수완박의 주체들이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 수야 있겠습니까? 있는 죄를 숨기니까 죄 지어놓고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래서 뒤져서라도 찾으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죄 지은 자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법, 결국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민주당 인사들은 겉보라고 이런 모양인데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네 뭐네 하면서 마치 죄가 없는데 영장을 청구라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팩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알고보면 민주당을 뼈때리는 내용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산원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 다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둘째, 상당 부분 증거가 이미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셋째, 백전 장관의 지위나 수사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백전 장관이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판사의 판단이 이랬는데도 그래도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할 겁니까?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뻘쭘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법원의 이번 기각은 내용적인 면에서 백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백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부터 2018년 산업부 산하 1 3기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 둘째, 13개 기관장의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안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 이두 가지인데, 문제는 검찰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백은규 전 장관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주범을 놔두고 정범만 잡고 끝내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은규의 윗선을 잡으려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윗선, 누굴까요? 최종적인 윗선은 아니지만 중간 윗선쯤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일단 그가 걸려들면 끝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상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최종 윗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디딤돌이라는 것인데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혁 의원을 조사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대선주자급도 아닌 일개의 의원 한 사람을 조사한다는데 왜 그들이 이 난리일까요?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박상혁을 조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실마리가 잡히실 것입니다. 첫째 박상혁은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이었다는 점, 둘째, 그가 백운규 전 장관과 더불어 산업부 13개 산학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담당자였던 점. 셋째, 무엇보다 박상혁의 직책이 청와대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윗선을 문재인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결국 그 수사의 불똥은 그쪽 방향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점. 검찰은 지난 7일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에 나오라고 통보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이미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자로 지목하고 그를 기소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박상혁 의원을 물고 들어가고 박상혁에 대한 수사는 결국 청와대의 몸통 문재인을 물게 될 것이다. 이런 수순을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겠나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겠나 맞습니다 우상호가 제대로 짚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빼박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완전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치보복수사대책기구 이것을 설치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종천 의원의 발의로 행정입법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한박도 모자라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를 운영할 재량권마저 사사건건 통지하고 싶은 모양인데 헌법학자들도 이러한 법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검수한박 시즌2 정부완박을 하려는 의도인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맞들인 민주당이 이제는 170여 거대 의석으로 정부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자기들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에 도취된 나머지 이제는 국민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고 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 끝을 향하여 내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혹시 야당이니까 당연히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야당 사회에 저렇게 극한으로 이기적인 정당은 없었습니다. 저렇게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정당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을 적대시하면서 세금폭탄을 퍼부어댄 정당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법을 제정한 정당도 없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친북, 종북 색깔을 가진 정당도 없었습니다. 국가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정당은 우리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 제도를 하루아침에 검수한복으로 무너뜨린 정당도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사범인데 앞으로 국가십범이 될까봐 그를 공천해서 그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혀준 정당도 단한 번도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170여 의석으로 이렇게 전행을 일삼았던 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단한 번도 없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2년 후 총선은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는 낭떠러지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